사역의 시작 선언이라는 아, 테마로 같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언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그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린다든가 아니면 외부에 정식으로 공포하거나 아, 주장이나 뜻 이런 것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로볼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사역의 시작선언은 오늘 이 본문으로부터 예수님이 복음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할 때에 대부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격이 필요하고 면허가 필요하고 또는 등급 아니면 점수 그 다음에 학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격이죠 뭐 자격증, 기사나 기술사, 기능장, 기능사 이런 자격들이 필요하죠 또 면허는 의사나 수의사, 약사 변호사 이런 분들은 면허가 필요하죠또 여러분들을 어뭐 시험 보기 위해서 등급이 필요하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때 수능 몇 등급이냐. 또는 뭐 한국사 또는 에뭐 저기 국어 몇 등급 이런 것이 필요하죠. 아니면은 컴퓨터 활용 몇 급을 받았느냐도 있죠. 또뭐 토익 점수라든지 또한 뭡니까 중국어라든지 일본어에 등급도 있고 점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또는 뭐 연구소라든지 대학으로 가려면 박사학위증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것이 어떤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게 들지 않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 의식은 세레머니라고 하죠. 여러분들 결혼은 뭐 자격이나 면허 등급 하기 이런 것이 필요 없지요. 그러나 결혼은 결혼식을 통해서만 의식이 해야만 그것을 인정받고 뭐 의식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사인해서 혼인 신고서를 제출해야지 결혼으로서 인정을 받지요. 어떤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활동의 반경이 더 넓어지지요. 여러분 결혼을 했을 때에 부부가 이렇게 뭐두 남녀가 움직인다면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가 전혀 다르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자격이나 면허를 따가지고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고 할때 그것이 새로운 출발점, 시작점이 되지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삶을 생각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다든가 뭐 이랬을 때에 또 새로운 범위로 나아가지요. 여러분, 좋은 면허나 자격, 등급, 뭐 학위 이런 것을 가지면은 내가 활동 반경이 훨씬 넓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도 이 말씀을, 교회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 활동 반경이 작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잘 알면은 내가 신앙 생활하는 그 바운더리가 넓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지요. 성경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면은 그건 초장길 때는, 초짜일 때는 괜찮은데 연륜이 깊어질수록 거기 밖에 모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우리는 누가복음 9장 35절에 있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게 예수님 이 변화산에 갔을 때 모세와 에리아와 세 사람이 있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제자 세 명에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 말을 들으라. 우리가 올해는 내이 신앙생활에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행해야지만 내 믿음이 크고 넓고 높아진다는 거지요. 올해는 특별히 말씀에 충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가 아, 큰 거에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는데 그것은 이 마가 복음에만 나오지 않고 공감복음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세례 사건은 특히, 특히, 네 복음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 마태와 누가 복음과 다르게 마가 복음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말씀보다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데 방점이 찍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정말로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실천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면요. 그러고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3위일체 하나님이 나온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3위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세례를 받으러 오고 시험을 당한 예수님을 오늘 자세히 보면은 이 분은 외동이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세례받으러 가지도 않고 혼자 왔고 또 시험을 당하고 세례받았으면 환영하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환영해주고 축복받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 시험을 이기고 자기 혼자 했다. 형제 자매도 없이 자기 혼자 했다. 셀프로 했다. 요즘 자녀가 하나 아, 있는 집 아이들처럼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행동했다. 그리고 공간보금에 나오지 않는 들짐승과 천사가 마가보금에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오늘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9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 말씀에 1절부터 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 구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이 예언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9절에서 그 예언에 나온 사람의 이름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사람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구절에서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 때라고 시작하지요 구절에 그때그 때는 언제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당시에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주전 26년 아니면은 29년에서 30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26년 아니면은 29년에서 30년.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3 0세 시작에서 33세에 돌아가셨다 그러죠. 그래서 주전 30년을 보통 보지요. 그때가 바로 주전 30년 아니면은 26년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절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의 고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으로부터 이 요단강의 세례로 받으러 온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 하면 약 140km 정도입니다. 140킬로요. 세례받으러 당장 요강간거 아니래요. 갈릴리 나살에서부터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간 140킬로입니다. 140킬로를 보통 걸어간다고 하면 한 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혼자서 집을 떠나서 5일 동안을 걸어가가지고 세례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죄가 없으신 분은 굳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물 속에 요즘은 교회에서 간이로 세례를 줍니다만. 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온몸이 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모든 죄를 물속에다 물로써 다 씻었다는 의미지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는 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기는 뭐냐면 절차적인 정당성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취하지 않으면은 계속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겠지요. 그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절차적인 정당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열정과 사명감과 담대함을 가졌다는 것을 추정해 볼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150km 약한 5일 정도를 걸어서 가서 세례를 받으라면은 가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먼 교회가 멀다 하더라도 오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예수님의그 당시에 5일 동안 걸어갔어 그것도 평지도 아니죠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산길을 걸어서 가서 세례를 받으러 갔다고 생각했을 때야 이거는 정말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과 또 그런 어떤 마음속에 오는 열정과 자기의 담대함 이런 용기가 없었다면 할수 있었을까 하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우리의 신앙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절차적인 정당성은 만약에 안 받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웃음거리가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보면은 그렇지요. 실족할 수가 있지요.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분의 인성 때문에 교회가 싫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절차적인 정당성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절차적인 정당성으로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은 나는 구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세례를 받으러 그백 사십 오십 크로이먼 거리를 오일 동안 걸어온 것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랐다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크리스찬으로 인해 크리스찬이라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경우도 실제는 다른 사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절차적인 정당성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치마는, 그러나 오늘 나중을 보면은 예수님도 그 어려운 것을 다 극복해 나갔다는 거죠. 특별히 올해는 이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기를 절차적인 정당성을 취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시청각으로 인증되셨다는 겁니다. 구절 아,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세례를 받으러 가서 보니까 하늘이 예수님이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졌다고 했어요 갈라지는 것은 눈으로 봐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쓰인 헬라어가 아주 특별한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뭐냐면 스키조라는 헬라가 쓰였습니다 스키조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성휘장이죠.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지요.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데 왜냐하면 거기서는 뭐라 하냐면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나오는데요. 찢어졌다고 나왔어요. 오늘 여기 10절에는 11절이나요? 11절에는 아십절이죠십자절에는 하늘이 갈라졌다고 했어요. 그럼 똑같은 말을 하늘이 갈라졌다고 하고 여기서 아, 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의미가 조금 다르지요. 여러분 찢어졌다는 것은 누가 찢었다는 거죠. 실제로는 하늘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이 누군가가 찢어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옷이 있다면 이걸 찢어야지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는 찢어질 리가 없죠. 뭔가의 외적인 힘이 가해져야만 찢어진다는 거죠 그러고 하늘이 찢어졌고 내려오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듣는 것이 있습니다 듣는 것이 뭐냐면 소리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두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정보가 눈하고 귀로 대부분이 들어옵니다. 보고 듣는 거로 정보가 들어오지요. 물론 촉감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미각이라든지 이거, 이런 대로 들어오는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우리 정보가 눈과 귀로 들어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지각과 청각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인증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주시는 것을 하늘이 갈라지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한다는 이 말씀을 보고 들은 사람은 딱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냐 하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색에갈때 빛이 있었고 넘어지죠. 말 타고 가다가 떨어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거기에 수종 들었던 같이 갔던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못하지요. 왜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랬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게 예수다라고 얘기할 때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었지요. 오늘 여기서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한다 라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바로 요한복음 1장 32절과 34절에 그 들은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들었다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온 것도 내가 봤다고. 여러분 환상을 보여줄 때 양쪽의 사람들 보여지지만 온다 같이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은 오늘 내가 비둘기가 내리고 그 다음에 하늘이 갈라지고 말씀이 틀린 것은 그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구약에 나오는. 시편 2장 7절과 창세기 22장 2절과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그냥 예수님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교통하십니다. 교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가 이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해 주셨다는 겁니다. 보고 듣게 하면서 확인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더이 예수님의 이런 것을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도 충만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 오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성령을 내려주셨냐 하는 겁니다 비둘기라는 것은 노아홍수 때 보면 은 비둘기가 날라보내서 마른 땅 보고 나뭇가지 가져오고 다시 안 오지요 여러분 비둘기라는 것은 평, 속성은 평화라든지 지혜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 성령충만한 삶이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린다는 겁니다 전혀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이 열린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가 달라지고 예수님이 이 세례 받고 성령 받았을 때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특별히 유념을 할 것이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해더라도 하나님의 상달되지 않는 기도는 그냥 땅에 떨어지고 말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합일이 됐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기도가 응답받는 겁니다. 여러분, 10장,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기도했을 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겁니다. 교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소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하고 부모하고의 관계가 소통이 단절되면 서로 서로 다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 소통이 잘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충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고넬류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이 고넬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 가정의 모두가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세 번째는 요 시험을 극복하십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신분이 확인되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얻었습니다. 자 좋은 일에는 꼭 마귀가 작동합니다. 그것을 호사 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다라는 헬라는 페라이조입니다. 페라이조는 영어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테스트와 템프트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번역을 우리나라 말로 하느냐는 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 버전에도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시험을 받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유혹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이 템프트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한 게는 유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받을 때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극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도와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너가 할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죠.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공소통하면서 그 능력으로 스스로 극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담은 장세기 3장 6절에 보면 실패하지요 선악가에 선악가가 어땠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세 가지의 의미로 세 가지 뭐랄까요 세 가지 그 유혹으로 실패하지요 여러분 예수님 공간 복음의 다른 복음 공간 복음의 마태나 누가에 보면은 돌가죽떡 만들어 먹으라라고 얘기하지요.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야너 이렇게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 높게 해 주겠다 이지요. 세 번째는 뭡니까? 너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 줄 거야.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 시험하지요. 이 아담이 실패한 세 가지와 예수님께서 이 시험받은 세 가지가 서로 대조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먹고 눈으로 보고 또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이세 가지 우리의 삶도 잘못하면 이세 가지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16절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아, 안목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너희들이 빠진다 그걸 조심해라 우리가 올해 정말로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것을 잘 컨트롤해야지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컨트롤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짐승들과 천사가 수정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두 개는 상극입니다. 들짐승은 성격이 난폭한, 천사는 온순한 겁니다. 여러분, 들짐승과 천사가 같이 있다는 것은 아담이 들짐승과 어땠습니까? 다 이름을 붙여줬지요. 그 에덴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들짐승을 같이 이렇게 있게 하고 또 천사들이 수종을 들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끝내면 은 반드시 그 시험 다음에는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육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로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거죠. 우리 내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범죄의 길로 갈고 선의 길도 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늘이내 마음속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도 교회를 갈까 말까 어떤 것을 좋은 일을 할까 말까 뭐 이런 것들이요 영적인 전쟁이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유혹을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의 청력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잘 컨트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이런 것이 와가지고 나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유혹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거지 이것이 세계가 전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올해 특별히 나에게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이런 유혹을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주권드립니다. 오늘 그렇다면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 하는 거죠. 본문의 메시지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 오셨다. 셀프로 하셨다. 거예요. 셀프로 오셔서 세례받고 셀프로 구원 그 물리쳤다는 거죠 유혹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같다는 겁니다 각자의 구원이라는 거죠 옆에 사람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내 자신이 구원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와 시험의 그 역할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세례와 시험이 이것을 세례를 받게 했고 시험을 극복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요 그런데 그렇다면 나도 올해 나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고림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을 무시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을 함께 동행하고 성령에 따르면 은 성령에서 인도해 주신 것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이면 성령이 안에 오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의지 내 뜻만 세워가지고 내가 더 잘났어 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함시는 그 역사함을 인도해 주신 대로 우리는 추종만 하면 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은 부모님이 나에게 이야기해 줄 때는 부모가 자식이 불구덩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시온의 평탄대로로 가라고 할때 자식들은 내 말이 더 옳다고 내 길로 가지요. 나중에 알고 보면 어때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가려고 하다 보면 다 실패한다는 거죠. 실패한 다음에 아 뜨거워 한 다음에 주여 뭐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되돌아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첫째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 미세한 음성에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성령에서 이끌러 가면 그 이끌러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엉덩이에 뿔나가지고 내 길로 간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막뭐 애들 키울 때 보면 미운 일곱살이라 그러지요. 치멋대로 막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따라간 이후에 보면 꼭 유혹이 온다는 거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첫 번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이 사탄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유혹이 오는데 그 유혹을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시험을 극복한 이후에 하신 것이 뭡니까? 복음을 천하러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올해 정말로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에 순종하고 유혹에는 그 유혹 극복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그메시지 뭐냐면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는 거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로 주변 사람부터 아니면 먼데 있는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도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물론 민감하고 순종하고 극복해서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 9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올한 해의 기도 제목 대기를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